에헤이 <목소리> 에이! 이건 프로 친당니다 와우 프로팀이죠. 이게 이 공은 뭐야? 일로 집어넣는다는 것 같은데 새워 <목소리> 치기로 이거 하나 있다는 뭐지? 어이 와 아, 그것도 안 되게 막내 또 와가지고. <목소리> deep very very. Deep. 오우, 섣고. 옐로우, 원, 투, 트리. 그것도 가능하네. 끌어치기로요? <웃음>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. <웃음> 어우, 그, 보여드려요? 어우, 아, 아, 에이. 자 여러분, 에이. 끌어치기로 내려서 일단은 에이. 한번 해보자고 우리 구드로우 선생님께서 살짝 공을 올려놨거든요, 레드 볼을. 이걸 끌어친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기 세 번째 기억하고 있으니까. 이거야, oh. 아, 이게? 오, 미라우 셔트. 포 실패! <웃음> 아, 단점을 높였는 자, 한번 더. <웃음> 한번 더. 한번 더. 일부러 사, 약간, 설, 살짝 살끓으셨어요 이번에. 너무 많이 끓니까봐 <웃음> 내가 알아요, 같다. 보면은요. 오. 와. 너무 끓이네 한거한어넣어보지요 이거. 아, 그 친구는 아, 야지방송는서는 그래도 한번한걸로할 네, 네. 테니까. 친구는 예. 한는는게 어려운 는 같아요, 이게 는한 예? 네. 형님은 약간 네. 뒤에 큐를 드는 스타일로 이렇게 하십니까? 어. 원 <웃음> <웃음> <카운트>. 어. 그렇죠. <그치? 웃음> 큐를 살짝 드는 스타일이세요 그죠? 렇 네. 예전에 우리한테 막 불질을 낮춰라는 라 얘기를 많이 했었죠 투 저는 딱한 볼 사운드 룩 아가믹 이즈 이거 말고 뭘 칠까요, 이거? 밀어서 어? 밀어서 치는 거있 <웃음> 밀어서 어? 밀어서 치는 거고 <웃음> 아, 아, 아, 아 밀어서... 이걸 치는 건가? 원래 이거, 그걸, 이걸로 <웃음> 가는 밀어서, 건가? 아예. 이게 답이에요? 아니요,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한번 한번 해보세요. 우리 이렇게 뒤돌려치기로 끌어서 이렇게 내가 얘기했던 이거, 그렇지? 일로 그러니까 요... 갔다 리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리버스 말고 그냥 다이렉트도 뒤돌리기 짧게 치실 것 같아. 이렇게 짧게. 어, 아, 다양하네요 이거 뭐 되겠는데요? 거의 네, 뭐? 그렇게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선수 선수분들 봤을 때. I'm n 한번 해 보시죠. One b 뱅크 k one 나만 n k 크 걸어치기? 네 뒤로 n o t here. o e One here. a n o a n a o here little bit lower 을치기짧게가 답이긴 하겠다. 그렇죠? 스가키스가스가 너무 많아요. 여, 여기 있으면 좋은데. 그러니까 딱 맞는 각이잖아, 네, 네. 지금 이거는 아주 두껍게 쳐야 돼 갖고. little bit b u y i for come here. here speed here no speed. little bit english. 아 little bit lower. 기크로치라는 거야? 꽂아서 아니면은 원뱅 근부터 맞아야 되는 거죠. <웃음> 됐습니다. 오, 내가 이게 오! 내가 이게 수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, 이게. 내가 이게 어렵다. 아니 얘는 정치 <웃음> 얘기 대고 쓰리뱅크가 맞지 않냐고 이렇게 꼬자치에서확 <웃음> 벌어는 걸로. 그렇죠, 저는 이게 좀 쉬운 거. 그러니까는 <웃음> 어, 오, 잘한다. <웃음> 사실은 어,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뭐 어려운 숙제 를 갖고 온것 같은데. 아이웨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아나운서김선순입니다 반갑습니다. 저희 또 옆에 또 미녀 당구 스타 나오셨습니다. 2022, 2023 시즌 웰컴조출은행 PBA 팀내그 각팀 소개부터 라운드별 이슈와 명장면까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